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도 너무너무 더워 축제도 많고 물놀이 가고 싶지만 얘들아 빙수 먹어라 어? 빙수 빙수? 빙수? 어? 왜? 어 일로와서 빙수 만들어 먹어 어? 엄마 이거 빙수 기계야? 우와 너무 좋겠다 <웃음> 왜? 너무 재밌겠크 <웃음> 어, 먼저 얼음을 갈아주고 와 진짜 신기하다 오, 얼음 가는 거는 위험하니까 엄마 꼭 불러서 엄마가 갈아야돼 맞아요 우리 오키님들도 주변의 얼음께 부탁드리세요 어다 됐다 여세요네 아 네네 지금요 네 되죠 어, 한 5분 뒤네 그때 뵈요네어 엄마 나가야 돼어 엄마 나가봐야겠네 그 빙수 위에 올려먹을 토핑 있거든 그거 넣어서 먹어 어 알겠어 어 엄마 갔다 올게 어 엄마 일찍 와어 그래 오, 누나 그럼 이제 여기다 맛있는 거 넣어서 먹으면 돼? 어 근데 아나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어 진짜 재밌는 거! 엄청 재밌는 거? 그게 뭔데? 오케이! 짜잔! 이 안에 여러 가지 빙수 토핑이 있어 이걸 뽑아서 열어서 그 토핑을 이 안에다 넣는 거야 어, 재밌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? 빙수파이랑 떡이랑 젤리랑? 어, 아, 그런 건다 기본으로 들어있고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있지. 말도 안 되는 재료? 그게 뭔데? 그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라면 수프라든지 라면 수프? 왜또 불닭 소스라든지 어 불닭 소스를 빙수에? 으 음, 진짜 왜기다, 왜그 외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! 누가 라면 스프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끔찍하다 <목소리도> 와 제발 난 불닭소스, 라면 소스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와 진짜 끔찍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랜덤 빙수 토핑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! 와 시작 처음에 너부터 뽑아봐 너부터 어, 예스! 나부터 뽑아볼게 동주를 놓고 어, 우 재밌겠다 뭐가 나올까 자. 어, 뭐가 나올지? 어, 뭐가 나올지? 오, 오, 나 어, 빙수팟이다 어, 나빙수팟 나왔어. 와, 야, 좋겠다. 난 뭐가 나올까? 뽑아 볼게요. 어. 코인은 몇 코? 어, 뭐지? 뭐지? 뭐지? 내 차례 아, 과연 뭐가 나올지 맛있는거 나와라 제발 부탁드릴게 어? 이게 뭐야 불닭소스? 아, 제발 불닭소스가 안나오길 바랬는데 아 진짜 제발 불닭소스 안나오길 바랬는데 아. 진짜 웃기다 키키키키오비키야. 아, 완전 운이 없네. 나는 뭐가 나올지 또 뽑아보겠습니다. 제발 나 맛있는 거 나와라. 와, 오, 뭘까 뭘까 뭘까. 오, 뭐가 나올지. 오, 호로츠 칵테일 나왔다. 와, 대박 맛있겠다. 아 좋겠다 난 뭐냐고 불닭소스 비수서으 아, 완전 맛없을 것 같아 <웃음> 운이 없다 또 뽑아봐 좋은거 나오라 제발 오케이. 으아, 스프레이 으아. Oh, yes. 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뽑고 그걸로 이제 먹어볼게요 행운의 응. 주인공은 누구에게 가있지와 맛있으니까 아, 다 마음에 들어. 뭘까? 오 바나나 우유 나왔다! 완전 맛있겠는데 내 빙수? 내 빙수에는 누나 젤리, 크루즈 칵테일, 빙수팟, 몰트볼, 호루티스 젤리, 연우. 바나나 우유가 들어갔어. 오빠. 완전 맛있겠지? 우우우우우. 아 좋겠다. 내거 망했어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마지막으로 뽑아보겠습니다.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해보자. 못까못 가. 어 제발 맛있는 게 나와라. 제발 불닭소스랑 라면소스만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게 뭐냐고 아아 아, 아, <웃음> 아 웃기다 <웃음> 내 빙수에는 불닭소스, 블루베리, 소금, 콜라젤리, 레몬 마지막으로 라면 수프가 들어갔다 으악. 오늘 난 운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아 자 실패 야내거 같이 먹자 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우선 내거 먹어보자 좋지요. 랜덤 빙수, 먹어보겠습니다. 우물두부이랑 팥이랑. 우와, 신난다. 같이 먹어봐야지. 오, 맛있을 것 같은데? 음! 엄청 맛있다. 음! 엄청 맛있다. 바나나 오일까지 먹으니까, 진짜 맛있다. 맞아. 야. 너 빙수도 먹어보자. 궁금하지 마. 나난안 <웃음> 궁금해. 난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아. <웃음> 나 먹어봐야지. 오, 끝겹. 라면스프에 파세 불닭 소스 얼음. 와, 와, 어, 어, 어, 어. 어? 에이 아, 라면 스프를 빙수에 넣었더니 진짜 이상한 빙수에 이상해! 와 이거 진짜 먹을 건 아니다! 우와 그래도 재밌었잖아! 이거 빙수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! 어 이거 진짜 맛있어! 여름엔 역시 빙수지! 맞아! 여름엔 시원하게 빙수! 랜덤 빙수 만들어서 먹기 대!